네, 이어서 불러, 불러드릴 공복은요, 아, 본인이 취입한 노래입니다. 예, 추억의 다대포, 큰 박수로 어, 맞아해 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you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추억의 다대포 본인 직접.